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? 자기의 그름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.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?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이가 세상에서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.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하니라.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법문입니다.